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제37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강의는 유료 오염 손해배상보장법 조문 어, 축조 해설의 마지막 강의로서 제4장의 보칙과 제5장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보칙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제 보, 칙은 어, 제51조에서부터 57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제51조와 제52조의 규정에 대해서는 공부를 했고요. 어, 이번 시간은 제53조부터 57조까지 어, 다시 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제53조는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입니다. 어, 제53조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 유료오염으로 인한 손해의 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료오염 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유료염 손해의 손해조사, 손해액의 산정, 유료염 손해의 감정을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어, 규정한 것이고요. 어, 이러한 그 유료염 손해의 조사나 손해액의 산정, 감정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 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구체적인 감정인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999년 제2월 5일 어, 유료염소원의 배상보장법 일부 개정 법률에 의해서 어, 이러한 그 자격 제한을 폐지하고 유료염소원의 조사감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오히려 개방하고 을 있습니다. 어, 그래서 현재는 대통령령에서 감정인의 자격 요건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제54조 보장계약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4조 보장계약 정보 제1항,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 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 선박, 관로 열고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 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또는 유류 저장부선 또는 총 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을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갔다. 관로 닫고. 의 선장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정선박의 명칭, 선적항,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사항 관로열고 이하 보장계약 정보를 한다. 관로 닫고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아, 통보한 보장계약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 전환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계약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특정 선박의 선박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도 할수 있다. 또 관련되어서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제14조의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제1항에서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입신고의 절차에 따른다. 제2항 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정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어, 제1호 선박의 명칭, 제2호 선적항, 제3호 호출부호, 선박번호 또는 국제회사기구 선박식별번호, 제4호 총톤수, 제5호 선박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제6호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 예정일시, 제7호 보장 계약 또는 손해 배상 보장 계약의 체결 중 제8호 유효한 보장 계약 증명서 또는 손해 배상 보장 계약 증명서의 비치 여부 제15조 부득이한 사유 제1항 법 제54조 제2항에 따른 해양 수산불 이용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1호 악천후 기상 이변 선체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의 전난이나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제2호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경우, 제3호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제2항 법제 54조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 한다. 자, 이 조문은 국외항으로부터 국내항에 입항하려는 특정 선박의 보장 정보 통보 의무에 대해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 보장 정보 통보 의무는 입항 전에 보장 정보 통보를 해야 되는데요. 국외의 지역에 있는 항으로부터 국내항으로 입항하려는 특정 선박의 선장은 미리 특정 선박의 명칭, 선적항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유무 등해양수산부이용으로 정한 사항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한 보장계약 정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요. 보장정보의 통보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소유자의 대리인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특정 선박은 200톤 이상의 산정유류운송용으로 제공되는 유조선 유류저장부선이고 부승과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 선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법제 54조 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 정보의 통보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출입신고 절차에 따르게 되는데요. 이때 그 내용은 앞, 앞에서 조문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선박의 명칭, 선적항, 호출부호, 선박 번호 또는 국제 해사기구 선박 식별번호, 총톤수, 선박 소유자 또는 대리점의 명칭 및 주소 입항하려는 국내항과 입항 예정일시, 보장계약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의 체결유무, 유효한 보장계약증명서 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여부입니다. 입항정 보장정보 통보 의무의 예외사항으로는 우선 입항 후에 통보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 제54조 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선박의 선장은 악천후전한그 밖의 해양수산불이용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장 계약 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이용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한 후에 즉시 보장 계약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제 54조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 이용으로 정하는 사유 등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인데요. 첫째 악천후 기상 이변 선체 또는 기관의 중대한 손상 등으로 선박에 전환이나그 밖의 긴급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두 번째 선박 안에 있는 사람이 신속한 의사의 진찰 또는 처치를 필요한 로 경우 세번째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박에 긴급한 재난이 발생하여 보장계약 정보를 입항하기 전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법제 54조 제2항에 따른 보장계약 정보의 통보는 해당 선박이 입항한 국내양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하여합니다. 야 다음은 제55조 출입검사 보고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55조 출입검사 보고등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0조, 제26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수 있다. 제2항 선박소유자가 제20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출서류 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게 할수 있다. 제3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 예고 및 검사 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자, 검사일시, 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장에는 검사 7일 전까지 선박 소유자에게는 사전에 알리고 검사 완료 후에는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항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합니다. 아, 이 조문은 이 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 검사 또는 보고 등에 대해서 규정한 것인데요. 어, 출입 검사라는 것은 이 해양수산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법 제20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 또 제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 또는 제50조의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의 비치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또는 사업장의 출입하여 관계서류를 검사 또는 확인하게 할수 있습니다. 이 선박 소유자가 법제20조 제1항 또는 제50조 1항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사본과 그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제55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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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법제 55조 제1항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 또는 확인을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 5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 대상 선박의 선정, 검사 예고 및 검사 결과의 조회 등을 하기 위하여 전산처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56조 공용선박입니다. 아, 제56조 공용선박, 이 법은 대한민국이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공선박에 대한 적용 제외를 규정하고 있고요. 아, 책임협약 제11조 제1항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아, 책임협약 제11조 제1항은 이 협약의 규정은 군함 또는 국가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운영되는 선박으로서 당의 기관은 정부의 비상업적 영무에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수용해서 공공목적에 제공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것이 본조의 취지입니다. 다음은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57조 권한의 위임위탁, 제1항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항, 다음 각호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처리. 제2호, 제27조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제3호 제29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이행의 최고 자, 또 유료임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에서는 제5조에서 권한의 위임과 위탁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제1항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제1호 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면요 제2호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출항 거부 및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불러가 제3호 법 제18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4호 법 제19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제5호 법 제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선박및 유료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제6호 법제 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 19조에 따른 일반선박및 유류저장부선의 보장계약증명서의 기재상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제7호, 법제 54조에 따른 보장계약정보의 통보 및 변경통보의 수리. 제8호, 법제 55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확인. 어, 관로열고, 법제 26조에 따른 분담유량의 보고에 대한 확인은 제외한다. 관로닫고 제9호 법제 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제 57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한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호 법제 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처리 제2호 법제 27조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송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제3호 법제 29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이행의 최고 어, 제3항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1호 유료염 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제2호 유료염 사고 발생 시의 방지 활동 제3호 유료염 손해의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제4호 그밖에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자, 제4항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자, 이 조문은 위임 업무와 위탁 업무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인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해양수산부령의 규정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위탁 업무는 분담유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제 57조 1항에 따라서 어, 다음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데요. 어, 그것이 버, 어, 제 1호, 1항에서부터, 1호에서부터 제9호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는 법제 14조 제3항에 따른 항행정지 명령두 번째, 법제 14조 제4항에 따른 국내항의 입항출항 거부 및 국내 계류시설의 사용 불허가 어, 제3항 법제 18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어, 제4항 법제 19조에 따른 보장계약증명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증명서의 발급 제5항 5호 법제 10, 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 18조에 따른 일반 선박 및 유류 저장 무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및 재발급. 어, 제6호 법제 49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제 19조에 따른 일반 선박 및 유류 저장 무선의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상 변경 신고의 수리 및 새로운 보장계약 증명서의 발급. 제7호 법제 54조에 따른 보장계약 정보의 통보 및 변경 통보의 수리. 제8호 법 제55조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확인, 제9호 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러한 업무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그 권한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 분담료 관련 업무는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법 제57조 2항에 따라 다음의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어,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어, 첫째, 법제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 보고의 접수처리 어, 두번째, 법제27조 제1항에 따른 통보 및 서면송부 같은조 제2항에 따른 분담유량의 통지 어, 제3호 법제29조에 따른 분담금 납부 이행의 최고가 그 내용입니다. 어, 위탁기관은 해양수안부 장관이 시행규칙 규칙 제5조 2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어 유료오염사고의 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또는 유료오염사고 발생 시의 방지 활동, 유료오염 손해 방지 및 보상을 위한 국제협력, 그밖에 해상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을 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 방법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해야 합니다. 어 다음은 제 5장의 별칙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료오염손해배상보장법 제 5장은 어, 법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과 형사범죄 구성요건과 형량, 행정처벌의 요건과 행정벌, 과태료 등의 요건과 처벌 기준에 대해서 각각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 규정들은 뭐제 58조에서부터 제 65조까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제58조의 관리인의 수례죄와 제59조의 뇌물의 공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58조 관리인의 수례죄는 제1항에서 1항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 수수된 뇌물을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59조 뇌물의 공여등 제58조 제1항에 따른 뇌물을 약속 공여 공유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조문은 책임자한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책임자한 절차의 집행에 있어서 형법상의 뇌물죄를 적용한 것인데요. 어, 제58조에서는 수례죄, 제59조에서는 뇌물공여죄를 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뇌물죄의 적용이란 것은 관리인 또는 관리 대리의 경우에 결국 공적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요. 어, 법제 41조에서 준용하는 어, 선주책임자한 절차법 제20조 제 37조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대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상당히 무거운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법 58조 제1항의 수례죄를 범한 경우 수수한 뇌물은 어, 몰수하게 되고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어, 규정하고 있는 매우 강력한 규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관리인 관리인 대일에 대한 뇌물공료를 공여를 하거나 어, 뇌물공료의 약속이나 공료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60조에서부터 63조까지 벌칙규정과 양벌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역형입니다 제60조와 61조가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60조는 다음 각 코의 언하 안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 제 1호 법제 14조 제 1항 또는 제 47조 1항에 따른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어, 제 2호 법제 14조 제 2항 또는 제 47조 제 2항에 따라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국내항에 입항출항 또는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제 3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제 18조. 어, 관로열고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로답고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받은 자. 제61조 법 제41조에서 준용하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자한 절차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자 또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도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 벌금형에 대해서는 제62조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 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통보, 관로열고 변경통보를 포함한다. 관로닫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제2호 어, 법제54조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자 제3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관계서류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관계서류를 제출한 자,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55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자, 제63조는 양보의 규정인데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조문은 어, 법제 63조의 경우에는 법제 60조 내지 62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하진 경우에는 행위자와 사업자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인데요. 이 양벌 규정이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 그 법제 60조에서 6 2조까지 의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고 또그 행위자를 시켜서 결국은 그 그러한 그 위반행위를 하게 했다는 점에서 그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위반행위를 행한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와 동시에 그 행위가 그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와 사용인을 동시에 처벌해서 이러한 그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칙에서의 공무원 이제 제 64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64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은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제 57조 제 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제 57조 제2항에 따라 공무사인위탁한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제129조 내지 132조의 수례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처벌하도록 한 것인데요. 어, 법 제5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해진 공무를 위탁받은 해상재해 전문기관의 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의 수례 사전수례죄, 제130조의 제3자 뇌물 제공, 제131조의 수례후 부정처사, 사후수례죄, 제132조의 알선수례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지하게 됩니다. 법 제5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안부 장관의 공무를 수탁한 해상재해방지 전문기관의 임직원에게 업무방해 또는 배임죄에 비하여 높은 형량의 공무원의 수례죄를 적용함으로써 사행위탁된 공무에 대한 공정한 수행을 담보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의제규정은 이조문에 규정된 업무와 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제65조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65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호,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2호,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5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에 증명서를 갖추어두지 아니한 자. 제3호, 법 제20조 제2항 또는 제50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에 증명서를 갖추어두지 아니하고 국명이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자. 제4호, 법 제2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5호, 법 제5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에 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제2항,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 관리열고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권한이 위임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을맡는다 관로잡고 어, 시 어, 부가 징수한다. 자 시행령에서는 제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해서 법 65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위반 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늘릴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어, 법 제65조 제1항 1호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50조 1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에 보장계약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경우는 역시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어, 또 어, 법제 20조 제 2항 또는 제 50조 제 3항을 위반하여 선박 안에 증명서등을 갖춰 두지 아니하고 국량에 입항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제 65조 제 1항 제 3호, 어, 4호, 법제 26조 제 1항 또는 제 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법제 65조 제 1항 제 4호, 어, 제 5호, 법제 50조 제 2항을 위반하여 유류저장부선 또는 유류저장부선의 선박소유자의 주된 사무소의 증명서를 갖추어 넣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65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하게 됩니다. 아, 이상 그 유류염손해배상보장법의축조에서를다 마치게 되는데요. 이제 오늘은 주로 그 어, 보칩과 어, 벌칙규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첫째 유류염손해배상보장법에서 책임제한 절차를 집행하는 관리인 또는 관리 대리인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토론해 봅시다. 두번째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상재해방지전문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때그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하여 이들에게 공무원으로 의지하는 이유를 그 업무 위탁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설명해 봅시다. 이상 제37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